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 love you 안녕하세요. 에녹TV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듭났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거듭나게 될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지만 우선 조금이나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케네스 핵인 믿음의 양식,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나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에 기뻐합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겨우 1 5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무슨 일인가 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 톤이나 되는 짐이 내 가슴에서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뭔가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당신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당신 또한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속량이 당신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바로 그 생명과 본성이 당신에게 부어집니다. 당신은 새로 창조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새로운 탄생은 체험이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실제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옛것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의 모든 죄들과 모든 과거는 깨끗이 없어집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이 했던 모든 일들은 깨끗이 지워집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당신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 내부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영은 재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 일서 3장 14절 거듭나신 분들은 다음 문장을 자주 선포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나는 재창도, 재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나신 분들은 보통 자신들이 거듭난 것을 압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도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거듭나신 분들도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지 회개기도 영적기도를 했다고 거듭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단지 지옥에 가고 싶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북한에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가진 돈의 일부인 단돈 1달러를 줄 테니 미국 시민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보다 1억배 이상 어리석고 이기적입니다. 그것은 멋대로 살던 한 창저가, 창녀가 있는데 어느 날 선한 왕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창녀는 왕자를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구구절절한 존경과 사랑의 대화인 기도가 아니라 인격과 마음이 결여된 주문과 사술에 불과합니다 커다란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면 집과 전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다 팔아야 그 진주를 겨우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회중들 앞에 예수님은 구주요 왕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형벌을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했던 사용수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단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입으로 주님이라 고백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님과 한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천국에서 만나 뵙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